야 교육부 그거 해봐 그거 어? 또? 어? 해봐 빨리 우리 아이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확진자가 천명 아래로 유지되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9월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확진자가 몇명이라고